이제 호텔에서 나왔고 다시 역으로 갈 거예요 중국 에이전시에 미팅을 하러 잠깐 다녀올 거예요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갔다 오겠습니다 반대로 탈뻔했어 다행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대로 타진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던데 너무 귀엽다 그지? 제대로 된거 타고 이제 신천지역으로 이동 해볼게요 한 모델입니다. 원장저 <웃음> <오한 등장. 웃음> <웃음> 친구는 상호라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예요 상하이에서 오한을 만났습니다. 셋이 지금 지금, 지금 둘다 미팅 끝나고 나왔고 우리 뭐 커피를 마시든 뭐 밥을 먹으러 가든 할것 같은데. 하여튼 해외에서 이렇게 친구 만나니까좀 신기하네요. Let's 뉴우 카페 아우어 베이커리가 상하이에 있습니다. 아이이야타스들이야 이렇게 되면 상하이 온것 같지가 않잖아 여 가베시길 아니에요 여기 빈도 없다 아우 박냄새 좋다아베이커리 많이 유명하네 마치고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 것 같아요 저녁은 그 하이디라오 라고 허거집인데 허거를 먹으러 갈것 같아요 뭐 한국에 있더라도 여기는 현지니까 현지 맛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다른 데안 찾고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어요 지금 비도 비도 안 오고 해도 떴어요 하늘은 약간 흐린데 지금 그래도 해도 떡도 괜찮아요. 어. 일단 허거집 가고 맞네요. 아 근데 너무 매워. 야, 난 매워서 이제 더 이상 이건 못 먹겠고.